안녕하세요 엠병 입니다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같은 대형 가전은 한국 제품이 전세계에서 가장 좋아요 그러나 청소기나 주방용품 같은 소형 가전은 중국에도 굉장히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형 가전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거나 또는 가성비라고 하죠 가격대 성능비가 가장 좋은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청소기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로봇 청소기를 쓰고요, 맞벌이라서 그리고 주말에 이제 물걸레 청소기를 이용해서 한번 제가 직접 청소를 합니다. 그 집안에서 신발을 벗고 사는 한국 사람들은 바닥을 걸레로 빡빡 닦아주지 않으면 찜찜함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공 청소기 외에도 물걸레 청소기를 하나 더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집이 어때요? 네, 두개정도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물걸레 청소기의 끝판왕을 소개하겠습니다 진공 물걸레 청소기 K9 이 청소기에는 깨끗한 물을 넣는 청수통과 더러운 물을 모으는 오수통이 있습니다 진공 물러, 물걸레 청소기는 바닥에 물을 뿌려주고 고속으로 회전하는 걸레가 물청소를 한후 더러워진 구정물을 오수통으로 빨아들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청소기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 앞으로 이런 스타일의 진공 물걸레 청소기가 시장을 장악할 거라고 믿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면서 매번 가득 차는 먼지통에 놀랐는데 이 청소기는 오수통에 가득 참 엄청나게 진한 구정물에 놀라게 됩니다 아 우리집 마룻바닥이 이렇게 더러워나 싶을 정도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진한 구정물을 만들어 냅니다 기존의 물걸레 청소기가 젖은 걸레로 바닥을 박박 닦아내는 방식이라면 이 청소기는 깨끗한 물로 걸레를 빨면서 물청소를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먼지를 몰고 다니는 느낌없이 청소가 끝날 때까지 걸레가 깨끗한 상태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손으로 박박 닦아야 지워지는 찌른 때도 쉽게 닦아낼 수 있고요 심지어 바닥에 흘린 액체류도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청소가 끝난 후 맨발로 마룻바닥을 걸어 보세요 그럼 그 느낌을 알게 될 거예요 물을 쏟았거나 물기가 많은 욕실을 청소할 때 물을 분사하지 않는 건식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식 모드를 사용하면 아주 간편하게 젖은 바닥을 청소할 수 있어요 스펙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동급 최강인 220W짜리 BLDC 모터가 달려있고요 배터리 용량은 무려 4000mAh예요 최대 1시간 동안 연속 청소가 가능하고요 청수통의 용량은 6 0 0 m l 오수통은 5 5 0 m l 입니다 에코모드로 청소를 하면 청수통을 한 번도 보충 안할 수는 없더라고요. 한번 정도 보충하고 30병대 집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 부드럽게 회전하는 관절과 자동 걸레 빨기 기능도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보다는 시연을 통해서 청소기의 능력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콜라 계란 새우탕 다 불었어 라면 갑시다. 네, 어때요? 청소 능력 하나는 정말 대단하죠. 지금 청소 도중에 그 청수통은 아직 남아 있는데. 저희가 오수통에 워낙 빨아들인게 많아서 한번 오수통을 비웠습니다. 자, 그럼 요 청소를 마무리하고 어떻게 청소기를 관리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통 뺐고요 오수통 뺐고요 아, 필터가 보이죠? 오수통은 통째로 열면 뚜껑이 열립니다. 오수를 버릴때 약간 불편한게 있어요. 그냥 싱크에버리면 막히고 큰 덩어리가 있을땐 변기에 버리기도 좀 미안하고 그거는 체로 뭐 건더기가 많을땐 체로 걸으시든지 하는 뭐 방법을 찾아야 될것같고요 물로 헹궈준 후 말리면 됩니다 뭐청소통을 따로 청소해 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청소가 끝난 다음엔 젖은걸 내잖아요 아까 자동청소를 할때 저같은 경우는 락스 같은걸 조금씩 이용해요 그럼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청소가 끝나면 껍데기 한번 헹궈 주시고요. 여기 음, 이제 걸레에요 걸레 쉽게 분리가 되죠? 요 걸레는 따로 빼서 간단히 세척한 후 말려주면 됩니다. 청소가 끝나면 항상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단점이에요. 진공 청소기 같은 경우는 그냥 먼지통만 비우면 되는데 청소기를 청소해 줘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요거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물걸레 청소하면 걸레를 빨아야 되죠? 걸레를 빠는 것보다는 요정도 정리해서 세척하고 말리는 과정이 훨씬 노동력이 적게 됩니다 어때요? 잘 보셨나요? 이제 조금 솔직해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자기네 제품이 가장 좋다고 주장합니다 어, 저는 이 K9이란 물걸레 청소기를 가장 좋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어요. 작년부터 이렇게 생긴 진공 물걸레 청소기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제품은 로보라스 다이에드입니다. 그 다이에드와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은 없어요. 그러나 이 K9은 그 다이에드 제외하면 다른 제품과 비교해봤을 때 모터 출력도 가장 강력하고요. 배터리 용량도 충분합니다. 이 K9는 동급 제품보다는 훨씬 좋아요. 품질도 좋고 마감도 좋고 성능도 뛰어나요. 단지 그 로벌락스 다이에드보다 조금 떨어져요. 솔직히. 그러나 여러분들이 물건을 고를 때 최고의 제품을 고르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물건을 고를 때는 뭘 생각하죠 가격대 성능비라는 거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로브락 다이어트는 최저가 499,000원이에요 50만원이죠 이 K9는 그 절반 정도의 가격인 20만원대 후반이에요 가성비 필요없이 나는 무조건 최고의 제품을 사겠으면 로보라스다이에드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가성비를 생각하신다면 이 K9 청소기 구매에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대륙의 실수 시리즈라고 하죠 그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 보면 의외로 좋은 소형 가전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제품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많이 해야 돼요 저희도 청소기 한 6대 테스트 해봤고요 뭐 다른 제품 선풍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20대 <웃음> 그 정도 테스트하고요 요새 또 환풍기 테스트하고 있는데 아 환풍기 잠깐 비춰줄래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예 테스트를 통한 시행착오는 저희가 여러분 대신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고 품질의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소개하는 제품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테스트 하고 있는 거는요 방금 보신 선풍기 같은 거 아니면 블루투스 스피커 선풍기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